이게 무엇일까요?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이건 보신 적이 있겠죠? 네, 제사나 차례 지낼 때 상위에 올려놓는 지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까지도 꽤 흔히 볼수 있고 자주 쓰이는데도 지방을 쓸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더욱이 그 의미를 알고 쓰시는 분은 더 적겠죠? 그래서 오늘 지방의 의미와 쓰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정리를 해 볼게요. 이것은 신주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이름, 친족관계, 관직 등을 쓴 나무조각으로 과거에는 집에다가 사당을 만들어서 조상님들의 신주를 모셨어요. 위패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위패는 신주를 좀 간단하게 만든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위패 역시 나무에 새긴 것이라 사당에 잘 모셔두었다가 제사 때 꺼내서 사용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주로 지방을 씁니다. 지방은 종이지의 폐 방자입니다. 종이에 써서 나무 폐에 붙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신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신위는 지방의 가장 뒷부분에도 들어가는 단어죠. 이것은 신의 자리라는 뜻으로 신주, 위폐, 지방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방은 언제 쓰는 걸까요? 제사에 습니다 설이나 추석 때도 차례를 지내니까 필요하겠죠. 가풍에 따라서는 정월 대보름, 초파일, 단오 동지에 지내는 집도 있습니다. 자, 제사상에 고인이 살아 생전 좋아했던 음식들을 잘 차리겠죠. 그 제사상 제일 안쪽, 가운데 이 지방을 놓습니다. 지방은 제사를 모시는 고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영정사진이나 초상화를 올려놓기도 하는데 지방을 쓰므로써 격을 갖추어 초대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 종이는 죽은 사람의 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끝나면 바로 태워서 속아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지방의 크기는 길이 22cm에 폭은 6cm 정도입니다 붓으로 쓴다면 화선지나 한지에 펜이나 붓펜을 사용한다면 그냥 깨끗한 흰 종이에 쓰시면 됩니다 서체는 단정한 해서체가 기본이지만 예서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알아보기 어려운 갑골문이나 전서, 초서 등은 곤란해요 자 재료가 준비됐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알아야겠죠 아이 내용은 제사를 모시는 제주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겁니다. 제주는 보인의 장자나 장손이 되겠죠. 물론 장자나 장손이 없는 경우 차자나 차손이 주관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지방부터 보겠습니다. 현고학생 부군신위 많이 들어보셨죠? 우선 처음에는 제사 주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나옵니다. 나타날 현 다음, 돌아볼 고 자는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살아생전에는 아버지 붓 자를 쓰죠? 하지만 사후에는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행동거지나 가르침을 문득문득 문득 돌아보게 된다는 의미로 돌아볼 고 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현고는 아버지 우리 앞에 나타나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 고인의 직위를 쓰는 것인데요. 학생 이것은 관직이 특별히 없으신 경우입니다. 관직이 있으시다면 국회의원, 대법관 등을 학생 대신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웬만하면 학생이라고 씁니다. 인생 자체가 학교 아니겠어요? 다음 부군은 남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히 나보다 윗사람일 때 부군을 쓰고 나보다 아랫사람인 경우는 이름을 씁니다. 신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조상이 계신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경우를 볼까요? 아버지는 현고라 했다면 어머니는 현비를 씁니다. 비할 비자는 사람이며 숟가락을 의미하는데요. 어머니는 날 먹여 기르신 분이기 때문에 이자를 쓰는 거겠죠. 그 다음 직위에는 유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외명부의 벼슬 이름이거든요. 구품의 벼슬을 한 문무관의 아내들을 유인이라 하였답니다. 한평생 봉사하며 살아오신 여인의 삶의 궤적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자손이 사후 벼슬을 드리는 셈이지요. 그 뒤는 봉관과성실를 올립니다. 김해김씨창녕조씨 이런식으로요. 우리나라는 여성을 존중하며 여성의 뿌리를 인정하는 풍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역시 마지막은 신위를 씁니다. 한 분의 제사를 모실 경우는 가운데에 한 줄로 쓰면 되고요. 두 분의 지방을 함께 모신다면 남자 여우 원칙에 따라 남자를 왼쪽, 여자를 오른쪽에 적는 것입니다. 이때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한 종이에 적습니다. 할아버지 지방이라면 현조고 할머니 지방은 현조비 이후 내용은 부모님 지방과 같습니다. 증조부는 현증조고 학생부군 신위 증조모는 현증조비 유인 본관 성시 신위 고조부는 현고조고 학생부군 신위 고조모는 현고조비 유인봉관 성씨 신위라 씁니다. 가슴 아픈 경우이지만 고인이 제주의 남편이라면 현고 대신 현 벽을 써서 현벽 학생 부군 신위라고 쓰는데요. 이때의 벽자는 임금 벽을 써서 고인을 최상의 직함으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아내의 경우는 나타날 현자 대신 죽은 사람을 뜻하는 고나 망을 쓰고 아내를 의미하는 시를 넣어서 고실 또는 망실, 유인, 봉관, 성시, 신위라 적습니다. 형이 돌아가셨다면 현형학생 부군 신위 형수라면 현형수 유인 봉관 성시 신위 동생이라면 망제 학생 그리고 부군 대신 이름을 넣겠죠. 마지막도 신위는 윗사람에게 쓰는 것이고, 아랫사람에게는 지령을 씁니다. 자식의 지방은 쓸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쓴다면 망자, 수제, 그리고 이름, 지령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한자로 쓰는 것이 관례이지만, 너무 어렵고 자신이 없으시다면, 할아버님 신위, 할머님 신위, 아버님 신위, 어머님 신위 등,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글자마다 깊은 사유 끝에 나온 것이니 올해는 그 뜻을 새기면서 한자로 써보시면 어떨까요? 그저 모를 때는 어렵기만한 지방쓰기, 알고 나면 가슴줄을 울려주는 지극함과 존경 그리고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